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건강연금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첫 근로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은 1개월 미만 근로라면 건강연금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할 사항이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동시에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를 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다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1개월 이상 근로를 했지만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가 아닌 경우는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 아니라면 가입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별도로 가입을 해줘야 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일용직 건강연금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